대전고등법원장님은 대검 차원에서 진행된 판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들이 별로 없는 부분 아닌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제주지방법원장님에 대한 세평도 성향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뭐 연로해 보인다고 써 있길래 어 약간 좀 <웃음> <웃음> 뭐 들... 그 부분은 제가 좀 웃음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음.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정치적 뭐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공유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까 대전고등법원장님은 네. 어, 대검 차원에서 진행된 판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다지 관심들이 별로 없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때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여쭤봤을 때나 아니면 요것이 사유 중 일부가 돼서 진행됐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혈액정지 가처분 사건에서의 결정문 내용이나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전고등법원장님의 답변이 의외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 마침 이 자리에 어, 제주지방법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요. 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판사 사찰 문건에 어, 공교롭게도 제주지방법원장님에 대한 세평도 수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향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법원장님 제주지방법원장님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하고 하는 거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그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일정 정도 공판에 관여하는 다른 동료 검사와 그런 평을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님 예. 좀 개인적으로 뭐저 내용이 뭐 연로해 보인다고 써 있길래 어 약간 좀... <웃음> <웃음> 뭐좀 그 부분은 제가 좀 웃음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음. 뭐 내용은 뭐 별, 전체적인 내용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는 음. 예, 저런 것이 뭐, 뭐 심화되거나 발전되는 형태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크게 어 문제가 안 되는 판사님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거를 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참고하기 위해서 저 정도 정리하고 공판에 관여하는 다른 동료 검사들과 그런 정보를 공유했다면 어떻게 보면 또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거긴 판사의 세평을 수집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동원이 아, 돼서 아, 세평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건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공판관이와는 좀 상관없는 영역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 제주지방법원장님은 본인에 대한 평에서 좀 웃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아, 분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은 굉장히 내밀한 정보가 담겨있는 그런 판사들도 있어요. 무슨, 뭐, 농구를 좋아한다거나, 누구와 인척 관계라든지, 막, 이런 내용까지도 다 담겨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방보원장님 제파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뭐 성향이랄까 어,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공유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